안녕하세요. 파만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한 만년필은 여기 여행에 있는 남미 사파리 만년필인데요. 남미 사파리 가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리뷰가 정말 많죠. <웃음> 리뷰가 정말 많은데 저도 이번에 좀 오랫동안 쉬면서 무슨 만년필을 리뷰할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일단 남미 사파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남미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리에이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색깔놀이라고 하죠. 상이 사람들이 색깔별이 정말 많이 하는 그런 만년필 중에 하나인데, 저만 해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에 BTS 에디션이라고, 이제, 방탄소년단 에디션도 있는데, 그것까지 앞에서, 검은색까지 앞에서, 총 여섯 자루, 일곱 자루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여섯 자루 정도 가지고 있고요 여섯 자루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어 일단 오늘은 그냥 뭐, 일반주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되어 있는 나미사파리 블랙 만년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제가 뭐, BTS 에디션, 이, 인형을 그냥 어떻게 아까워서 그냥 끼워두고 있는데, 이거뺄 경우에는 정말 그냥 평범하게 그지없는 만년필이에요 라미 사파리에 그냥 라미, 이렇게 로고가 박혀져 있는, 라미 로고 박혀져 있는 그런 만년필입니다 일단 뭐, 라미의 전체적 특징을 설명을 드리자면, 라미 자체가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졌어요. 독일에서, 독일에서 인는데 뭐, 위에 이거, 십자가 표시가 있는, X자 표시가 있는 거랑, 뭐, 그 외에 여기 라미 로고가 있는 거랑, 그리고 여기에, 어, 컨버터의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관적인, 외관적인 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외관적인 건 뭐, 특별한 게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BTS 인형을 끼워놔가지고, 뭐, 약간 튀는 그런 효과를 줬는데, 뭐, 그 외에는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일단 안에 펜촉을 볼까요 펜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e f 님을 선호하기 때문에 e f 님을 가져왔습니다 e f 님인데이촉 같은 경우에는 힘을 줄 경우에는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촉이 망가졌다뭐 실수를 이렇게 툭 떨어뜨려가지고 촉이 망가졌다 그러시면 촉을 언제든지 사서 구매해서서 바꿀 수있습니다 바꿀 수있고요그다음러시면초기망이있 그밸런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필감 같은거 설명해 드릴건데요 필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준수한 편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4년 정도 썼거든요 4년 정도 썼는데 제가 이걸 잠시만 4년이 아니라 거의 6년을 썼는데 필감이 아직도 우수해요 물론 제 손에 기세가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게 만년필이 여러 <웃음> 사용가 있어요 여기 똑같은 만년 똑같이 생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마니핀인데 여기 뒤에 자세히 보시면 BTS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BTS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BTS 에디션입니다. 이건 산지 거의 1년밖에 안된 제품이에요. 1년밖에 안된 안 제품인데 이것마저도 필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물론 약간의 사각사각거리는 그러니까 아직 약간 적응이 덜된 그런 필감이 약간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 생각외로 굉장히 필감이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필감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제. 그리고 굉장히 튼튼이잘 만들어졌다고 했죠. 튼튼이잘 만들어진 게, 제가 경험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제가 정말 6개월, 6년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 만년필 인물하게 된게이 만년필이고, 정말 6년 정도 끊임없이 사용을 해왔어요. 물론 중간에 텀을 좀 두고, 한 1, 개월 사용하는 기간도 있는데, 그 사이 동안에도 잘 굳지도 않고, 뭐, 굳어서도, 뭐, 물에 잘 그거 녹여주면, 이렇게 필감이 우수하게 나옵니다. 역시 뭐, 필압에 따라서 두께가 변한다는 건 많은데, 이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촉 자체가 1이듬 이 1이듬, 뭐, 1이듬에다가, 1이듬 촉에다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섞은 걸로 아는데, 스테인리스 일 촉으로 아는데, 그래가지고, 그다지 크게 뭐가 굵기가 변한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피용으로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만년필은 그냥 필기용으로 쓰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난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독자구역을 사용하거든요 독자구역을 사용해서 하.. 하.. 하.. 해가지고 어, 오랜만에 그러니까 말이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독자구역을 사용해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다른 일반 펠리칸이나 워터맨 뭐 이런 거 같이 독, 이제 국제구역을 사용한거에 비해서 조금 돈이 좀더 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라도 정말 매력이 많은 만연필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만연필 입문자들이 만연필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 만연필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만 여기까지 파완이의파리향이었고요 여기까지 라미사 파리 리뷰였습니다. 이만 여기서 안녕!